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 어, TV? TV라 해야 되나? 블로그니까? 브이로그니까? 어, 어쨌든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어, 지금 제가 나와있는 곳은 이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비지 보시면은 이쪽으로 사람들 많이 지나가죠? 지금 뭐 동산 같은 거 세워놓고, 어 오늘 뭐 익시비션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정말 많은데, 밑에서 사실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치이고, 저희 치고 해가지고 어떻게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촬영하려고 좀 하는 거는, 어좀 처음이라 약간 두서 없을 수는 있지만, 약간 뭐 매매 기법, 아니면은 뭐 실패 요인, 뭐 성공 요인, 이런 거 한번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어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매매 기법인데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해 수히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내가 이제 분석을 할줄 알고 거래를 할줄 알아야 성공을 할수 있는 건데 당연히 매매 기법이 없으면은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없겠죠. 어뭐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봐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 분석,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인데 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어 코두시 그 라이브 영상을 봤어요. 어, 라이브로 방송하시는거 봤는데 이제 그냥 그분은 이제 나스닥 그리고 이제 오일로 거래를 해가지고 어제 제가 봤을때가 뭐 마이너스 뭐 1800만원 막 이랬는데 어거래 기법이 약간 1분 차트 5분 차트 이제 그거를 보시고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1분 5분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1시간 뭐 4시간 데일리 이런 일본 캔들 그쵸? 그런걸 위주로 이제 보고 거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간단해요 이제 거래를 할때 보면은 어 1분 5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그 1분 5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코 이제 티코라 생각하면 되고 한국 옛날 차 있죠 티코 티코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뭐 4시간 데일리 위클리 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둘이 마포다 치면은 당연히 기차가 이, 어 이제 티코를 부셔버리겠죠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이 높은 캔들이 방향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 같은 경우에는 1분에서 5분 차트가 아니라 이제 4시간 데일리 그 다음에 일주일 차트에서 추세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추세를 모르고 1분 5분 차트에서의 방향만 보고 거래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거기서 낚여 가지고 이제 4시간 데일리에서 보여주는 방향대로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이제 조심을 하셔야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거래를 할 때는 4시간 하루 차트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고 <목소리> 보통 사람들이 트레이더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인터넷으로 돈 버는 것그죠 가장 첫번째 로 인터넷으로 돈 버는 것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그죠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돈을 벌수 있는 것이 이제 그게 트레이더로서 그렇죠? 트레이더로서 목표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1분 차트 5분 차트를 보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항상 어느 시간에 일어나서 어느 시간대 거래를 하고 거래를 진입했으면은 무조건 그 거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내 몸에 내 정신적으로 너무 해롭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거래를 하는 건데 무조건 내가 차트를 보아하면은 내가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내가 일하면서도 거래를 할수 있는 게 투자인데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1번차트, 5번차트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할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저희 저와 제 학생분들은 항상 1시간 차트, 4시간 그 다음에 데일리 차트 위주로 거래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어, 스케이핑도 물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파리가 씨, 계속 따라오네. 어, 거래할수 있는데, 어, 1분 차트, 차치, 5분 차트는 솔직히 먹어도 뭐 몇핍안 돼요. 그쵸? 수익이. 어, 뭐 적으면 5핍, 많으면 뭐 10핍, 20핍, 30핍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할때 사람이 이제 스케이핑 같은 경우에도 어, 스탑로스가 상당히 짧겠지만, 은 어, 보통 이제 스탑로스를 두게 되면은 최소 그래도 10핍, 20핍, 30핍. 그렇죠 최소. 그러면은 내가 스케이핑을 했을 때, 어, 내가 가지고 올수 있는 수익이 1 0 p 20 p 맥스 3 0 p 뭐이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은 비율이 아주 좋아야 뭐 1대 1 그렇죠? 1대 1에서 1대 1.5 이 정도 비율. 그렇죠? 내가 리스크가 1면은 내가 딸수 있는 비율이 1에서 뭐 1.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을 걸어서 1을 달라고 하는 거는 그은 도박입니다. 도박. 그렇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전문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 1분 차트 5분 차트를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상상 4시간 데일리 위클리 위주로 이제 거래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이것이 또 이제 실패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 가 솔직히 가장 시, 이 실패 요인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것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가 일을 걸어서 일을 달러가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 어, 거래를 할때내 어카운트에 너무 큰 퍼센트지를 큰퍼센티지를 걸고 내가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어, 정말 어, 잘못된 거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 거래에서 내, 내가 이런 11% 거예요. 11%를 따야 기 때문에 어, 11%를 따야, 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좋죠. 20% 를 따면 뭐 25% 뭐 30% 를 따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르면 이럴수록 내가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당연히 모든 것이랑 똑같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배워야 합니다 그죠 배워야 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배우냐 솔직히 어저 말고도 다른 좋은 어 이제 강사분들 아니면 멘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 중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한 사람을 어, 만나서 그 사람의 거래 기법 스타일. 어 솔직히 정확한 거래의 기법을 배울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거래를 하느냐 그것을 이제 눈치 까는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한테서 돈 주고 배우다가 내가 수익이 잘안 난다고 해 가지고 또 다른 다음 멘트로 넘어가고 또그 다음 멘트로 넘어가고 그 다음 멘트로 넘어가고 이것이 제가 이제 처음 몇번 동안 했던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은 거래 이 매매 기법 스타일이 한 뭐.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넘어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 거래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내 스타일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언제든 수익이 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 정말 수익 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 한3 4년은 어 이제 상당히 이제. 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또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멘토 라는 사람의 거래 기법을 떠나서 이 사람의 이제 기본기 어떤 마켓에서도 어 반응을 이제 대응하여서 거래를 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어그 사람한테 부터 이제 배우실 수 있어야 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저항성 지지선 이렇게 간단히 영어로 말하면 은뭐 서포트랑 레지센스 그리고 트렌드라인 뭐 채널 뭐 카운터 트렌드 라인 뭐그 다음에 캔들 패턴 어 이런걸 보지 어 저희는 뭐 보조지표가 이런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이제 거래를 해야겠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조지표는 어 래깅 인디케이터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늦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캔들이 모양이 잡힌 상태에서 그 다음 캔들이 나왔을 때그 이제 그전걸 따라서 나오는 게 인디케이터예요. 그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을 좀 어렵겠는데 무슨 말냐면 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무빙 에버지를14 EMA를 써요. 그러면은 그 14가 뭐냐면은 이 무빙 에버리지의 움직임 그줄 있죠? 그 줄이 움직임이 최근 그 마지막 14개 캔들을 따 가지고 보여 주는 그 하나의 라인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반대로 50 EMA면은 마지막 50개 캔들이고 200 EMA면 마지막 200개 캔들이니까 당연히 그만큼 어그 라인이 이제 굴곡이 심하지 않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레깅 인디케이터 즉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제 여기서 시그널이 나와가지고 이제 거래를 해야겠다 하면은 이미 캔들 패턴은 완성이 되고 거래는 이미 좋은 최적화된 엔트리에서 떠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무빙에베리지나 어, 다른 인디케이터들을 쓰질 않습니다 기껏 써봐야 이제 피보나치 하지만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 동시에 이제 쓸수 있기 때문에 피부 나치를 사용을 하지 어, 무빙 에버리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맥디, 뭐 RSI, 다이버전스 이런 것 같은 거는 이제 알려는 들려요, 당연히 무빙 에버리지 그 다음에 아, RSI, 맥디, 뭐 볼린저밴드 이런 거다 알려드리는데 어, 가장 이제 저희가 확실히 알려드리는 것은 이제 포렉스에 대한 기본기, 기 FX 시장에 대한 기본기가 있어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거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리딩 받지 않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 리딩을 받지 않는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 우선 리딩을 받을 때이 사람이 이렇게 거래해라 하면은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거래를 해버리면은 내가 왜이 상황에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솔직 그 이유를 몰라요, 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 잘하니까 이사람 그냥 믿음 가지고 그냥 거래하는 겁니다 예전에 무한드셔에서 노홍철이 정준하 믿고 거래했다가 망한 거 있죠? 딱그꼴 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두번째 이 사람이 부진하게 된다면 나도 부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번째 이 사람이 거래를 끝내버리면은 더이상 리딩 이 시그널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돈을 어떻게 벌 겁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리딩보다는 내가 직접 공부해서 내가 내 돈을 거래하는 게 맞는 거지. 리딩으로 이제 다, 다른 사람 실력으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어,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것은 어, 이제 70개가 넘는 70시간이 넘는 강의와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이제 라이브로 어, 또 어, Q&A 시간 갖고요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음주에 거래를 할 것인지 셋업준비 그런것들 다 어,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전올리 텔레그램 채팅방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차트 공유 그리고 아이디어 공유 그리고 뭐 피드백 같은거 이런거 다 해드리니까 그런거 있고요 이제 첫번째 뭐 브이로그 형태의 이제 어, 뭐 강의시간 강의시간이라고 하면 뭐 강의시간이지만 어, 형태의 영상인데 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자주 이런식의 영상을 좀 올릴 생각입니다 뭐 지금 본다이비치에 있지만 뭐 한국이 됐던 유럽이 됐던 미국이 됐던 뭐 멜번이 됐던 시카고가 됐던 LA가 됐던 어 어디든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 트레이더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뭐 하루를 준비하는지 이런것도 좀 촬영을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나중 가면은 최소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이돈을 이제 내가 키울, 키워야 할수 있는지 키울 수 있는지 어, 그런 것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콘텐츠 해가지고 영상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다들 대박 나시고 그 다음 주도 어, 많은 수익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